이실 끼우는 것부터 제가 알려드리있습니다 지금, 지금 실은, 이건, 위스크린는 아주 오래된 거예요. 60년 된 건데. 이거 치는 이상 없습니다. 하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옷을 해야 되니까 검정으로 지금 실을 바꿨어요. 워낙에 실이 가늘어서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 지금,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딱 빼니까 빠지잖아요. 여기는 검정, 여기는 하얀. 이렇게 하고요. 바늘은 여기서 뺐을 때흰 쪽으로 이렇게 이빨 빼가지고 잠가주면 됩니다. 바늘은. 여기까지 뭐, 이 모양대로만 다 하고요. 제가 미리서 꺾어놨잖아요. 재봉전을 맞춰주고요. 들면 이렇게 들립니다 들면 근데 이 끝으로 쳐도 되는데 끝으로 치면은 자꾸 빠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오마를한 관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맞고 여기 재봉선이 맞아야 되니까 유해치는 이렇게 당겨주면서 안해치는 이어주고 여기 재봉선만 맞추거 되겠죠 벗겨우는 데는 조금 천천히 끝났으면 은 바늘을 이쯤걸로니다 끝에다가 바늘을 지 바늘 구멍이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 실을 빼주면 돼요 빼주고, 들고서 탁 치면 됩니다. 탁 치면 힙, 힙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이제 안 보일 텐데 보이나요? 잘안데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여기가 바늘이 지나가는 장부이데여 다른 데는 볼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을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천천히, 꾸으면 천천히가요. 보통 맞으면은 한 번. 이러 이렇게 해가지고 닥치면 될요 지금 것들은 아주 좋더라고요. 자동으로 칼날로 그냥 잘리기도 하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에 칠을 위에 칠을 당겨주면서 아래 칠을 이어준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맞춰서 재봉선을 맞춰서 지금 여기 약간 적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딱 땡겨가지고 땡겨가지고 이렇게 딱 땡겨서 손을 이렇게 이렇게 당연 구멍은 여기다 그치가지고 빼주고 하시면 됩니다. 푹 빠지잖아요. 안으로 들어가버렸으면 다쳤나요? 이렇게 봤을 때. 표시 안 나죠? 아, 이런 거딱다놓으면은 깨끗합니다. 빠지면 되겠고. 아예 이 끝에다 칠려고 하면은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돼요. 이렇게. 안에다 친다 생각하고, 이 안쪽에, 이만큼에, 친다 생각하고 쫙박아줍는거 근데 여기다 끝에다 맞추려고 하면 하다 보면은, 빨리 하다 보면 빠져버려요. 이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실 끊어지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한 경험으로 봐서는 여기가 다이 줄로. 이게, 바로, 바로 옆에. 쫙 파가지고, 확실히 제일 좋습니다.